세개더야또또 또 있지 풍풍이또 있나? 몇 개였어. 어? 했잖아. 여덟 저기 여덟 개. 어? 8... 저 죄송한데요. 저희가 아... 오늘 준비한 아... 거는 열 개예요. 아 그러니까 세 아... 개가 못 나오고 두개밖에못 나오는데 괜찮으신가요? 그럼 이두 개만 해. 매진이에요? 그럼 저희가 그 어, 그렇죠. <웃음> 어, 장사 다 했어요 지금. 아... 아... 집에 가셔야겠네 네, 감사합니다 빨리 아, 아니, 가겠습니다 아직 기분은 아니, 아니에요 어, 어, 살살, 어, 살살. 네, 네. 두 개만 준비하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네, 두 개로 품절인 어. 걸로 봐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비 매진이라고? 진짜? 뭐야? 네, 안 됐다 아 한입이 준비해둔 게 그래서 저의 11개 중에 딱한 개는 제외하고 10개만? 두 개만 더 해서 총 어? 10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데 벌써 한개다먹었 나 지금 삼촌이 먹고 있는데 뭐야? 왜다왜 응? 왜? 친구가 왜래? 나 최대 한 맞추고 있는데 나 혼자 갈린나 갈려봐 아니. 너무 맛있는데? 나나 응. 나. 꾸준하시긴 하시네요, 보니까. 지구력이 있다? 아, 지구력이 어, 지구력이 어. 있다, 그냥. 어. 저 시청 공무원 스타일이에요. 오직 한 일만 아. 일만 열심히 하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대박이다. 다 먹었어. 그만은 걸다 먹었어. 음. 우와. 대박이다. 나왔다.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. 여기다 위다 끓이나 막으지? 어? 이제 올라가네. 아, 눈 자리가 없네. 어, 주세요. 주세요. 자, 현재, 나왔다. 나왔다 현재, 나왔다. 이제 다 나와서 총 10개 네. 다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, 좋아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음. 와, 와나 찢었다. 차순이 지금 먹어도 돼요? 어, 지금 먹어봤어요 살짝 담궈가지고. 지금 먹어도 되나요? 차원당 한 개만 먹어난 <웃음> 살짝 더담궈있 <웃음> 담궈야 될것 같은데 이거? 음. 음. 음. 음. 맛있어? 부드러워 음. 음. 맛있어? 와 근데 저 차슈가 아 습니까 담백해 아아아 고기가 들어간 마, 아 뭐. 마라탕은 처음 보는데 오 담백해, 담백해 보인다 차슈가 음. <웃음> 진짜 <웃음> 너무 맛있어 음. 야 이거 마라탕 괜찮은데? 음. 응난 음. 음.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국물 먼저 마셔봐 마라탕은 국물이긴 하지 <웃음> 아. 국물 아, 차가워, 와 차가워, 차가워. 진짜 꿀조합이다 이거 되게 하 산내로 가지 어제 술 마실 거예요 아, 아, 진짜 하, 너무 하, 맛있어 와. 야 이거 마라 딱 괜찮은데? 음, 마라 맛있다 맛있어 아니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마라가 맵지도 않고 딱 좋네 그러니까 마라가 아, 너무 진하지 않아서 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. 이게 호불호 없 먹을 것같아아 음. 수다도 떨어지질 않네요 조용하게 아주 수다 지금 한 예, 마디 했었죠? <웃음> 오늘 맛있어요 예. <웃음> <웃음> 약간 마라, 마라탕인데? 약간 짬뽕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<웃음> 이 정도라는 거죠. <웃음> <웃음>